네, 저는 내갈련다 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아직 휴가 전이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오랜만에 휴가라 국내외로 여름휴가를 계획했다가 고물가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는 소위 휴포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휴가를 포기하고 그냥 시간이 나는 대로 당일치기라도 바다나 계곡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물이나 음료수 정도만 넣을 조그만 냉온장고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렁크에 당연히 전원을 연결할 곳이 있으려니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연결할 곳이 없었습니다. 차에서 사용할 전원이 필요한 애프터 마켓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 일부 차종에는 트렁크에서도 전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잭 소켓이 마련돼 있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렁크에서도 편리하게 전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 멀티 소켓을 트렁크에 설치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소비전력이 적은 제품들은 동시에 연결해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자동차 전용 냉장고의 경우 기본 전력이 45W에서 75W 정도의 소비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멀티소켓의 경우는 차량용 냉장고와 타 제품을 동시 사용 시에 과전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있어니다 만약 퓨즈 박스 내 퓨즈에 직접 전원을 연결해 사용하게 되면 퓨즈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좋은데 엔진 룸의 배터리에서 트렁크까지 배선 작업을 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시거 잭에 직접 전원을 연결하려고 했더니 이 역시 전기배전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센터 콘솔 박스, 기어박스를 모두 뜯어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또한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조금 편하게 1열 혹은 2열에 있는 시가 잭에 소켓을 끼워 연결해서 배전은 그냥 노출시키고 필요할 땐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배전을 정리해서 트렁크 한쪽에 보관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 준비물은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데 제일 좌측엔 시가 소켓이 있고 가운데에는 볼트 게이지가 있고 우측엔 USB 포트가 있는 멀티 소켓인데 양쪽에 나사를 끼워서 고정을 할수 있도록 돼 있어. 그리고 배선 연결할 때 사용하라고 터미널 압착 단자 나사도 함께 동봉돼 있어. 그리고 이건 차량용 시거 전원 연장 케이블인데 전원의 굵기를 굵은 것으로 해서 발열량을 낮추고 또 안전을 위해서 퓨즈가 잭 안에 내장돼 있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어. 설치 방법은 우선 멀티 소켓에서 한 개를 빼서 보면 뒷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단자가 구분돼 이 있고 가장 먼저 두 가지 색상의 전선을 10cm 정도로 잘라도 두 개씩 준비를 해놓고 두 색상의 배전을 터미널 압착 단자에 끼워 연결해 다음과 같이 준비해놓고 연장 케이블을 멀티소켓에 뒤쪽 구멍으로 빼내서 케이블을 한번 감아 당겨도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 연장 케이블은 흰색 선이 플러스 검정 선이 마이너스이니까 준비해놓은 배전을 연장 케이블과 터미널 압착 단자로 연결한 다음 터미널을 각각 플러스 배전은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 배전은 마이너스 단자에 모두 연결해주면 되고 배선 작업이 끝난 멀티소켓을 적당한 위치를 골라 나사로 고정을 해주면 되고 차의 시동을 걸고 1열 혹은 2열 시거 소켓에 잭을 꽂아보면 보는 것처럼 볼트 게이지의 현재 전압의 수치가 점등돼 표시가 되지. 냉장고를 한번 꽂아볼까? 전원이 들어오고 잘 작동이 되네. USB 포트에는 LED 실내등을 사놓은 게 있는데 연결해서 한번 켜볼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전격 용량을 오버해서 전기 제품을 동시에 사용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하면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시에 너무나 많은 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시는 것은 참가하시도록 하시고요. 항상 안전한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치뷰.